제2절 주소 제18조 주소 제1항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2항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.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.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. 제21조 가주소.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.